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가평으로 캠핑 왔고요 오늘 가지고 온 텐트는 스노우라인 세턴쉘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텐트부터 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세팅 다 하고 배가 고파서 간식 먹을 건데 오늘은 핫도그 들고 왔어요. 아직 당뇨병 걸리 당뇨병 리 어, 맛있겠다. 물 얼었는가? 왜? <웃음> 잘안 나와? 응.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아 너무 추워 야, 날이 추우니까 아, 열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움직여야겠어. 근데 풍경은 진짜 예쁘다. 이 네. 말고 쭉 위에도 숲속 줌, 이쪽도 되게 좋다고 하던데,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보... 아... 감사합니다. 아... 얼음 받기 너무 힘들다. i s m a s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씻었는데 안 지워지는 겁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장갑도 안 갖고 와서 괜히 좀 찝찝하네. <웃음> 여러분 장갑, 장갑 찾았어요. 장갑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웃음> 아, 끈적거리네. 네. 짠. 오, 잘 됐는데, 잘됐는잘 됐는데, 잘됐양데잘됐잘는데잘되었는가차장차장음 응? 꼬순네, 꼬순네, 누룽지 꼬순네 잘 됐다 음, 맛있다 음. 이만큼은 내일 아침에 누룽지 끓여먹을 거라서 남겨놓으려고요 이 책에는 비벼먹어야 제맛이죠. 여러분도, 아, 음 지금은 무엇을 만드느냐? 호빵을 데워먹을 것을 만듭니다 예쁘게 예쁘게 자, 이렇게 접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짜란 여기다가 물을 살짝만 넣고 위에 호빵을 올리고 덮으면 끝! 물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 물도 안보여요 은바퀴 때문에 일단 살짝만 넣어 살짝만 넣고 이거 올리고 호빵, 호빵이, 와, 얼마나 맛있게 잘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 음, 용기, 보이시나요? 우와. 근데 이게 그거다. 밑에는 촉촉하고, 위에는 바삭해. 아, 그래? 어. 바삭해. 다 우와. 용기 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맛볼게요. 배부른데. 그거 아세요? 양갱이 때문에 살찌는 거. <웃음> 음! 음! 음! 차가워. <웃음> 다시! 시원해. <웃음> 그 전에 망고링고! 회사 앞에 그 세계맥주점인가? 거기서 팔길래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오늘 아침은 어제 먹다 남은 누룽지로 밥을 해 먹을 거예요. 반찬으로 먹을 소세지. 이건 간단하게 그냥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누룽지에다가 집에서 가지고 온 낙지 젓갈 소세지도 하나 먹어볼게요 음, 소세지 맛있다 이거?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원래 집에 가는 날 날씨 존경. 아, 얼른 정리하자. 여러분, 저희 이제 정리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음.